이명은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연이 미연이 미연이 미연이 미연이 아! 놀래라 아 예. 아, 아, 네. 아, 로복스 좋아하세요? 왜요? 로복스 주시게요? 어. 아, 막뭐 그건 아닌데. 이 맵에서 로복스를 준다고 하네. 아, 미연이그돈 좋아하잖아. 머니머니머니머니머니머니머니머니머니 안녕하세요 리아님 안녕하세요. 로, 안녕하세요. 로봇스 좋아하세요? 아 물론이죠 너무너무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이 맵은 문제를 맞추면 로봇스를 주는 맵이라고 합니다 우후 로봇스를 진짜 줄지 안 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깨보도록 하죠 이겨은 로블록스는 언제 생겼을까요? 어, 어? 나 이거 정답 아는데 아는데 아는데 님들 먼저 맞춰봐요 저는 알거든요 그냥 앞에다가 어? 아! 아 그, 그러면은 로블록스는 제가 언제 생긴는지는 아는데 네 단미호님은 언제 생긴는지 알아요 저도 중요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엄마가 그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아 나이 얘기 금지? 알겠습니다 나이 얘기 금지 <웃음> 앞으로 이러면 <왜냐면> 유튜브에서 단미호 <웃음> 나이 얘기하는 거 금지 우리 아, 엄마가 하는 거 싫어 아유 맞아 아, 나이가 엄마가 왜? 그랬어요, 이러면 걔는 왜 자꾸 니네 나이를 얘기하고 그러니! 그랬어요 <웃음> 아니, 나는 그냥... <웃음> 알겠습니다 2006년! <웃음> 나는 로블록스 게임을 잘 만들 것 같다 <웃음> 어... 보통이다 겸손하니까 그냥... 보통이다 보통이다, 어 겸손하시네 로블록스는 갓겜인가? 어, 어디 어딜까? 고고로비봉 <웃음> 로빙뽕인가보다. 로빙뽕이다. 게임인 줄 알았는데 로블록스에선 핵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핵을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하 면안 됩니다. 구독. 로블록스 존도의 정체는 어 제가 알기로는 존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해커라고 알고 있는데. 해커. 금도가 누구예요? 로블록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해커라고 알고 있어요. 높아도라는 섬이 있는 거예요. <웃음> 존도라는 섬. 그렇죠. 어... 어... 가보죠. <웃음> 아! 니잖아, 죽어버렸다. A few moments later. 존도의 정체. 뭐야? 센 팀이 아닐까요? 샌즈... 아야, 요... 로블루스 실험 장이다 실험 장이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우후. 두 번째 스테이지에 온것 같은데, 로블록스 유튜버 평균 한달 수익은? 1만 아, 저는 기준이래요. 이거 11만원인 것 같아요, 11만원. 아, 그래요? 1만 명이, 한, 1만 명이. 11만원 못 버는 경우도 많죠. 못 보나? 그쵸. 아, 저는 구독자가 80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 <웃음> <웃음> 11만원 11만 가볼게요, 원. 네. 네. 아, 어, 아니잖아. 아니었다, 20만원이다. 아, 아, 더 보다 보다. <웃음> 자 볼까요 게임이 어떠신가요? 독자잼 <웃음> 솔직한걸 어쩌지 못하게 그냥 뭐 하하하하 재밌는 약간 걸. 겸손 모드 겸손 모드? 아어 어, 아닌데? 어 아니야 진짜 재밌죠 무슨 소리예요? 로벅스 받고 싶지 않나봐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제작자님 내가 좀 실수했네 아 진짜 재밌습니다 네 진짜 재밌다 현재 로블스 가장 인기 많은 것 브리즌라이프 여기 와보세요. 여기 NPC 있어요. 어 NPC? 이분 이분이 그 유튜버인가 본데 여기 왔는 어. 제작자. 유튜버가 많이 들어오는 게임. 입양한 소가 아닐까? 입양한 새물자. 나 아, 그렇죠. 음. 로블로스 유튜버가 많이 사용하는 노래. 저작권 없는. 저작권, 노래... 있... 저작권 있는 노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니다. 아, 없는, 없는 거지. 노래. 그래야지 수익 창출을 할수 있다. 어, 유튜버니까. <웃음> 현재 가장 인기 많은 점프맵은 타워 오브 헬 타워 오브 헬입니다 보라색 타워도 인기 많은데 자, 아 역시 근데 입양화소는아예로블록스는입양화소였지 음. 이거 왕이 넘어지면? 야 이거 힛. 나 이거 알지 아, 아재 개그지 <웃음> 내가 벌써 이제 우리는 알지 어 29살이라서 아재거든 킹콩 아, 어? 오오오 어? 킹이? 킹이 넘어지면? <웃음> <웃음>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 아 몬드 아 다이아몬드 응 음, 다이 죽다 아,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중이 아닐까 나 이거 몰랐는데 로딩중인가봐요 어. 내가 원래 자기 학교가 어. 제일 지루하지 않나? 음, 로딩중입니다 자동차가 놀라면 카 놀라이유. 아 놀라이유. 가장 뜨거운 복숭아는 썬더 복숭아. 썬더 복숭아. 얼음이 죽으면 아이 바이빙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잘 맞춰? 아, 쉽지. 우리 아재거든. <웃음> 아, 애나이는? 잘해 보세요. 이거 귀엽이 아닌가요? 귀여워. 너무 귀엽이 아니었다. 우리였다. 아, 죽는 거 내가 봤다. 이다 이거. <웃음> 설치, ]이다. 솔직하네. 63 빌딩. 이건 누가 봐도, 뭐죠? 18 파이팅. 아닙니까? 18. 99, 81인데, 어, 99, 81이 맞겠죠? 어, 솔직하네. 네. 수학은 재밌다? 솔직히 재미없거든, 나는. 근데, 수학 꿀잼으로 갑시다. 어, 맞았어. 오 이분 수학 좋아하나봐 음 수학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한 아, 나중에 고등학교만 가도 싫어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웃음> 음. 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아 음.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죠 이 게임을 클리어하고 싶습니까? 네네네네 어, 네! <웃음> <웃음> 사람이름 네. 써있죠? 네네 네. 뭐야? Do you know 로블록스? 아니요. Do you want 로블록스? <웃음> 아 그럼 뭐죠 이게? 예예 라고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웃음> 자식들아 엄 <준>? <웃음> 이분은 <웃음> 자기 이름이 이렇게 어. 쓰인다는 걸 알까? 아 제가 또 엄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엄인 것 같아요 엄맞아 <웃음> 이제 마지막이요. 어 마지막이라는데? 어우, 아 위쪽으로는 절대 못 가겠다.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아 아. 허. 아. 응. <웃음> 음. 아. 좁. 어떻게 깨야 될지 모르겠다. 흡! <웃음> 앞으로 쭉 가서. 아. 쭉 가서 여기서 안 걸리는 데에서 점프. 점프.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여기 지름길이 있는 거 같은데. 오. 느낌이 함정. 앞으로 간다. 흡 아. 아니, 문제 맞추 문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었나? 조금 어렵네. 어. 오. 어. 어. 어. 자, 뭐, 자, 어, 진짜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빠났네 자, 아, 여기서 X 자에서 음. 점프 한 번에 하고 여기서 어떻게 갔죠? 어떻게 갔죠? 허, 조심스럽게 여기서 어떻게 갔지? 나 여기서 자신이 없어. 아, 아, 아. <웃음> 여기서 점프. 난 도착. 아, 다 여기서 어, 제발. 어. 여기서 한 번에 점프 점프한 번에 점프하는 게나요 <웃음> 어. 그러네. 나이스. 그리고...뭐냐? 이게 한 번에 가는 건가? 한 no. 명이죠 이거? 일로 가면 죽죠? Uh... 일로 가면 죽어요? 바로 <웃음> 안해져? 일로 가면 죽일 것 같은데? 가볼까? 어? 으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앞에 막혀있잖아! 구독 어 뭐야 저 사람 그냥 회색 그냥 점프해서 넘어오는데? 어? 나 방금 봤어 뭐라고? 점프 점프 점프 점프 해봐요 어? 어 되네! 오 된다! 어, 된다. <웃음> 와 대박 지름길이었네 점프하고 이쪽으로 점프하고 이쪽으로 점프하고 이쪽으로 점프하고 이쪽으로 점프하고 이쪽으로 점프하고 이쪽으로 점프하고 이쪽으로 점프하고 예오우 다 쉬워. 로보스 받을 거예요. 네 받을게요. 사랑해요. 안 받아요. 받을게요. 아야 받으면 안 돼? 야 이거 안 이거 안 받아요로 연, 이거 유인 시킨 다음에 안 주는 거 아니야? 음, 이거 니야 안 받아요 갈 거지? 음. 어나 그냥 나 그냥 어나 어, 처음부터 다신데 그래도 죽으면? 응. 음. 어? 안받아요로 들어가야되나? 좋아요 로봇스받을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됐다 사랑해요다 어 클리어했대 축하한대 와 클리어 축하드리고 로봇스 박는 법이 있대 아 어, 이거 클리어하는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인증해줘야되는거구만 아미연이 일로오세요 우리 같이 클리어한거 인증합시다 스크린샷 탈팍, 인증샷 탁탁 하고 자, 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인증하면 이제 로벅스 준다고 하네요. 한번 제가 신청해 보고 어, 진짜 로벅스 받으면은 댓글로 써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겨은 예, 자, 됐든 여러분들. 로벅스를 문제를 맞추면 로벅스 주는 맵 플레이해 봤는데 로벅스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신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와요. <목소리나> 안녕.